생 살아온 게. 다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라 주 예수님. 알겠네. 나의 남은 인생에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다. a h uh h -huh.